지난번 AI를 활용한 7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좀더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보고 준비했습니다. 영상 중간쯤 중요한 프로세싱 팁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AI를 적극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7가지로 간추려 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세일즈 카페인데요. 이 비즈니스는 카피 AI라는 AI와 API를 활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은 어떤 제품이든 판매를 해야 하고 그에 맞는 판매 영업 카피라이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카피라이터를 고용했거나 에이전시를 통하더라도 그 에이전시 역시 그 회사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카피 AI는 그런 판매, 마케팅, 워딩에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직접 카피라이팅의 에이전트가 될수 있거나 여러분의 상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아마존, 페이스북 광고, 캔바, 쇼피파이 등 말이죠. 우리는 여러 사이트에서 고객을 찾을 수 있고 일부만에 생성하는 맞춤 워딩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스마트 스토어나 크몽 같은 곳에서 고객을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커피라이팅 홈페이지를 만들어 직접 판매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퍼플렉시티의 AI를 이용한 토픽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할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는 뉴스레터나 리뷰, 블로깅 같은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구글 트렌즈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를 찾아본 다음 그걸 퍼플렉시티에서 마이닝 해보면 가장 좋은 기사나 자료 4개 정도를 발췌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뉴스나 상품 리뷰 연계 서비스를 하는 곳에 올리면 광고 수익이나 리뷰해 준 회사에서 수수료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프로세싱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트킥 AI를 통한 랜딩 페이지 서비스입니다. 이커머스를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요즘 드랍쇼핑 비즈니스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대량의 상품 랜딩 페이지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제품에 대한 랜딩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주제를 입력하기만 하면 몇 가지 이미지를 제공하고 훌륭한 판매, 카피라이팅이 있는 보기 좋은 랜딩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도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몇 시간, 며칠 걸릴 작업이 단 1분 만에 할수 있고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세네 번째, SEO 서비스. 많은 회사들 또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손쉽게 노출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구글에서는 쉽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 주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연관된 키워드들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구글이 여러분을 노출시킬 것입니다. 그럼, 그런 활동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이럴 때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챗GPT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를 어 물어보고 그에 대한 글을 얻어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곳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들의 대행 업무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잠깐 첫번째, 네번째, 일곱번째에 관련된 비즈니스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 뉴스레터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할 때 먼저 구글 트렌즈에서 핫이슈를 검색하신 다음 그 키워드로 기사를 서치해보고 그리고 채찍피으로 와서 모은 자료들을 다시 손을 보고 새롭게 기사를 씁니다. 여기서 손을 보신 다음에 다시 복사를 해서 이 기사가 표절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 검색하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복사한 걸 가지고 표절 탐지기인 플레지어리즘 디텍터로 와서 검사를 합니다 25% 정도 표절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채찍 뷰티로 가서 제거할 건 제거해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제 100% 새로운 기사가 됐고요. 이제 이 AI 기사를 리얼 기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AI, 감, AI 감지기 사이트로 와서 검사를 한후몇 군데 재편집 후 리얼 기사로 만듭니다. 그후 미디엄 닷컴이나 구글 기사로 올려서 광고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해외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이 격상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작을 노려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다섯 번째 썸네일 크리에이션 서비스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의 노출 이슈는 썸네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렌자는 그런 서비스를 대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AI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데이터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썸네일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료는 조금 내야 하지만요. 여섯 번째 레이드 제너레이션 비즈니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많은 창업 활동으로 인해 언제나 레이즈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리이즈를 파는 비즈니스를 할수 있습니다. 리이즈는각 회사가 원하는 마케팅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그 외에 필요한 리즈를 챗 g p 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뉴스레터인데요. 아까 말한 두 번째 비즈니스하고 같은 결이고 다만 뉴스를 다루는 미디엄이나 어, 구글에 기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메타저고리였습니다